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붓터치도 들어가죠. 문득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먹보다는 색연필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색연필을 구입하려고 온라인을 뒤적거렸는데 알고보니 집에 오래전에 딸들이 사둔 것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쓰는 재료이다 보니 거의 새것이죠. 옛날에 한 남자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나라 황제 당현종이었어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알아채셨을까요? 그녀는 귀비양씨, 양귀비였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거론할 때면 서양은 클레오파트라 동양은 양귀비가 빠지지 않았죠. 양귀비는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꽃에도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얼마나 치명적이었길래 사람을 홀리고 중독시키는 아편꽃의 이름을 양기비라 하였을까요? 그런데 양기비가 그 당시 어떻게 생겼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녀의 용모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볼 뿐이지요. 어쩌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접하는 것보다 그 비유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정사에선 양귀비를 중국 4대 미인의 한명으로 자질풍염이라 표현했습니다. 풍만하고 농염하다는 뜻입니다. 당현정의 어명으로 천하의 시선 200도 입궁하여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를 읊었지요. 구름같은 치맛자락 꽃같은 얼굴 살랑이는 봄바람 영롱한 이슬이내라 분옥산 마루서 못볼 양이면 요대의 달 아래서 만날 선녀여 안떨기농의만 꽃, 이슬도 향기 머금어 무산녀의 애절함은 견줄 수 없고 문눈이 한나라 궁궐에 피길리 있을까 비연이새 단장하면 혹 모르리 꽃도 미임도 서로 즐거움에 취한 듯 바라보는 임금님 웃음도 가시질 않네 살랑이는 봄바람에 온갖 근심 날리며 치명정 북난간에 흐뭇이 기대 서셨네. 그런데 그녀는 단지 아름다움만으로 현종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요즘 말로 뇌생녀였죠. 그래서 현종은 연꽃 구경을 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송이 연꽃도 헤어화만큼 아름답진 않고 풀, 해, 말씀어, 꽃, 화, 말이 통하는 꽃, 시를 알고 운치를 아는 여인이라는 뜻으로 나중에는 미녀나 예인인 기생을 이루는 표현으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는 우아한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지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내면의 빛을 채워 누군가의 헤어화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림 그리고 글쓰는 타타오였습니다